아침부터 재밌네. 아, 베트남 사람들 너무 너무 착한 것 같아. 그니까, 러이그랩 그래, 이라고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거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. 그 베트남 유심칩을 한국에서 말폭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. 이게 데이터 온리인 거야. 데이터만 되는 거야. 이뭐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떴는데, 그걸 등록해도 이게 전화가 가능한 번호가 아니다 보니까 인증 문자를 못 받아요. 그래서 어떻게... 유심칩을 현지꺼 그냥 하나 더 사서 번호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잔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야. 막 굴러가서... 그냥 빌었어 그냥 아 m b e g 하면서 뭐 그냥 유심칩 너꺼 한번 꽂아서 해주면 안되겠냐 인증만 해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거야 그냥 그 호텔 직원분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서 그냥 그걸로 인증코드만 받아서 내거 어플 등록만 하면 되는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자기 뭐 영업용 핸드폰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꺼내더니 그걸로 해주더라고 그래서 됐어 그래서 난 이제 그랩을 탈수 있어 다행이지 뭐 지금은 그.. 현지 뭐 퍼홍? 그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엄청 맛있대 그래서 한번 그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녹화를 안 눌렀네. 쌀국수, 야채 따로 고수 빼고.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달 라인 컴? 오만 5만... <웃음> 이쪽으로 오 <오는 웃음> 잘 먹었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먹었더니 해장된다 근데 그 베트남 오시면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길 건너기가 되게 어렵다고 근데 생각보다 나는 이게 적성이 맞나 아니 적성이 된다 그냥 몰라 그냥 막 무지성 무단횡단하면은 다 비켜주네. 오 여기 이쁘다. 여기 진짜 멋있다. 이 어, 나트랑에서 되게 유명하다면서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시켜봤어요. 아니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든 카공적인 뽑 있나봐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리가 없는데 나 혼자 단체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 다 무슨 모터리 들고 뭐왜 그러는 거야? 집에서 왔어. 공부 못하는 것들이 아휴. <웃음> 막힌다 와와 상가 막힌다 내일도 와야겠다 아 이따 점심 먹고 또 와야겠다